오, 라이벌. 오, 라이벌 라이벌 어, 라이벌 미포니 어, 오전 어, 오, 시 5시 5시 5시 5시 5이 5시 5시 5시 5시 5시 5시 5시 5시 5시 5시 5시 5시 개그맨들 버시 5시 5시 5시 5시 5시 라시5라 5시 5시 5라 5시 5시 5시 5시 신나 5시 5시 5시 5시 5시 5시 5님 5시 5시 5시 5 선배님 5시 5시 5다시 5시 5시시 네. 양현석님. 뭐야? 이 뭐, 뭐야? 찍는 거죠? 는 거야? 네. 고마워. 뒤에 숨긴 거 뭐예요? 아, 말을 하세요왜말 네. 못해요? 아, 네. 아, 신나입니다. 네. 저희 저희 둘은 라이벌이거든요. 라이벌들. 아, 네. 아, 제가 진짜 어, 오케이 없이 119에 치고요. 오케이 없이 제가 122. 네. 진짜요. 자 오늘은 아, 오케이 오케, 오케. 오케 없이 진짜 오케이 없이 오늘 오케이 이씨 오케이 이씨, 오케 이씨? 대개 150개 쳐봅시다 오케이 이씨 예 한번 5 0개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파이 소중한 소중한 소중한 소중한 소중한 소중한 소중한 소중한 소중오 소중한 파 품은 좋아 품은 중한 소중한 소 이렇게 잔뜩 돌어가시고데 아, 어려운데, 어요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잘 봤어요. 오, 잘갔어잘갔어요 오, 피자. 야, 피자. 야, 서울 대피샷 보겠습니다. 서울 대핑샷야 서울 대피샷 아, 우리 정열 형님. 행진 행시 패스샷. 행시, 점시 오, 행 오, 오. 부담 갖지 마시고요, 형님. 지금 아주 난이가 났습니다, 지금. 자 일곱째 아, 응. 자 우리 어린우들우십우이지자우리 몸짱 자 우리 흔하긴 흔하긴 해도 못에게 사는 걸로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안 그럼, 오랫돼, 이렇게 됐죠. 그럼 이렇게 됐죠. 얘는 오, 오비야 오비 얘는 저기 또 음. 슬라이스처럼 음. 그러시기 때문에 얘는 오비라고 봐. 오오오오오나오오우 결과적으로 네 분이 다 죽었습니다. 지금 두지시들왜부담스러웠습니다 준영... <목소리> <준영이 형의> 주신은... <목소리> 주신은..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부...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갤러리가 지금 <웃음> 이렇게 많은 갤러리가.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자힘들어가 오. 한 280m 나갈 것같아 280m 힘들어 가지고 야. 끝. 자, 자, 자, 오세 오세요 오면 오. 오. 오. 오. <웃음> <웃음> <야, 남편> 찍어줘 바로 여기가 지금. 시올겠습니까 오, 오 되겠네. 네. 야, 아, 형 아, 라이벌! 한타! 아, 라이벌! r e p o r t e Okay.